요런 식으로 해야지 오른쪽 광대근을 쓸 수가 있어. 치고 나서. 이게 진짜 강해. 너도 250, 너250 나갈 수 있어. 진짜. 너 요즘 운동하지? 아니요. PT 봤지? 아니요. 하지? 응이라고 해, 빨리. 안하는 어떻게 응이라고 러너 PT 봤잖아. 받아, 안 받아? PT. 어. 나로에서 친 거예요, 지금? 어. 아, 시어요 <웃음> 자, 봐봐. 여기서 벤치프레스를 할때 팔꿈치 봐봐. 자, 벤치프레스 할때 이렇게 목에다가 대고요.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팔꿈치도 모아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밀지 않아. 얘를 밀려면 가슴 높이에다가 팔이 살짝 이렇게 뒤로 빠져. 팔꿈치 보여? 이렇게 모으지 않아.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뒤로 해야지 얘를 쫙 밀었을 때 가, 가슴 근육도 쓰고 등 근육도 쓰고 엉덩이 근육도 쓰고 이런 식으로 밀는지 이런 느낌이 아니야 어 그걸 왜 얘기하냐면 지금 네가 왼손을 밀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빌라고 해 각도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빠지면 돼 뒤로 벤치프레스 하는 것처럼 그래야지 얘가 열려 근데 넌 이거를 뭘로 했어? 이거 왜 올라간거지? 야! 어깨가 올라갔구나 어, 이걸 올리려고 하구나? 네가 지금 채를 채를 올리려고 하네 채를 올리면 안돼 이렇게 앞으로 미는 느낌이 나야돼 이리와봐 뭐 하나만 더 해보자 요렇게 손가락 느낄거야? 그렇지 자 충분히 낮게 낮지? 이거 아니야 낮지? 그렇지 뒤로 빠진거 느껴졌지? 음. 자 오른쪽으로 돌릴게 그렇지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자,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앞에 봐. 자, 다운스윙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음.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지렛대가. 이렇게, 그 다음에 상체 돌려.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 거야, 음. 오른손이. 자, 그때 지금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는 이걸 땡기고 있어. 음. 이거를 손바닥으로 밀고 있어야 돼. 그렇지, 몸을 밀고 있어 막 자, 오른 음. 왼손도. 그렇지. 방 달라졌다. 좋아. 자 백스윙. 백스윙 할 때도 손바닥 밀어줘야 돼. 손바닥. 그렇지. 손바닥 밀면 체조가 안가? 가요. 이거를 해야 돼. 다음에는. 네. 자 그다음 다운스윙. 그렇지. 그렇지. 손바닥 밀어. 그렇지. 가. 가. 가. 그렇지. 얘안 밀고 있어. 손바닥.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자 스톱. 얘안 밀고 있어. 더 밀어. 그렇지. 오케이. 왼손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거를네가 이걸, 이걸 자꾸 올리려고 해. 음 힘이. 그지어 그러니까 이게 막 돌아간 거야. 이, 이, 이해했어? 네. 마지막 하나. 자 다시 똑같이 할 거야. 밀면서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 그렇지. 자 스톱. 오른손 안 밀고 있어. 밀어야지. 그러면 오른쪽 엉덩이 안아지는거 느껴져야 돼. 응. 음. 밀고 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요런 느낌이야. 그 다음에 다운스윙 시작. 지렛대. 그렇지. 그 다음에 밀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요런 느낌 나야 돼. 계속. 자 왼손 안 밀고 있다. 그렇지. 이게 돼야 돼. 느꼈어? 네. 내려가는 거. 그렇지. 왼손 밀어. 그렇지. 하고 일어나 봐. 쭉 일어나 봐. 계속 밀면서 일어나 봐. 요런 식으로 해야지. 오른쪽 강백근을쓸 수가 있어. 치고 나서. 이게 진짜 강해. 너도 250, 250 나갈 수 있어, 진짜. 250 조금 그렇고, 내가 봤을 때너한 220은 나가겠다. 7번 아이언으로요? 드라이버. 220m 정도는 나가겠다. 아, 아. 흑스윙. 떡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음. 자, 오른손이 안 밀고 있어. 이해가? 음. 올라간 거야. 안 밀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렛대 그렇지 근데 지금 네가 일어난거야 자 봐봐 여기서 백스윙 자 엉덩이 봐 너는 응. 자꾸 일해. 힘을 주려고 응. 자 지렛대를 하고 이렇게 일어나 보여? 지렛대를 하고 이렇게 일어나 여기서 백스윙 했지 응. 밀었지 지렛대 보여? 근데 너는 이렇게 일어나 밀, 밀었잖아 응. 근데 네가 밀었잖아 근데, 니가, 이거를 자꾸 몸으로 지렛대가 여기서 만들어져. 지렛대는 여기서 만들어져야 돼, 시소가. 응. 응, 그렇지, 그렇지. 너. 시소가 여기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만들어져, 시소가. 어. 그렇지, 그렇지. 쭉. 그렇지. 그 다음에, 쭉, 안 밀잖아, 왼손. 밀고 있어야지. 그래서 쭉, 와, 일어나, 쭉. 나이스. 이래야지, 체중이 와. 계속 밀어야 돼 그래서 왼손도 민다는 뜻이 그 뜻이야 지금 이거를 니가 갖고 올라가는게 아니고 밀어줘야 돼 알겠지? 응? 그렇지 그렇지 쭉 이쪽으로 나와 옆으로 가고 있잖아 자 차이점 느껴봐 너 옆으로 가고 있는 음. 거랑 앞으로 가고 있는 거랑 힘이 다를 거야 음. 옆으로 가고 있잖아 앞으로 근데 체를 밑으로 그렇지 그럼 엄마 통통이하고 아빠 통통이니까 그 엄마 손가락 아빠 손가락이 눌러주면서 음. 손바닥 이렇게 놀, 눌러주는 음. 느낌 그렇지 그게 나와야 돼 근데 너는 이거를 자꾸 거기에 힘을 안 주니까 밀려 이 차이와 이차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어 나쁘지 않아 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 다음 쭉 밀면서, 그렇지! 아, 좋아, 좋아. 뭐가 맞아요? 어, 맞아, 맞아. 좋아. 진짜 좋아. 응? 응? 자, 그, 여기 나올 때, 잠깐만, 아까, 아까 벤치프레스 얘기했잖아? 응. 나올 때 얘는 이렇게 뒤로 가도 돼. 응. 괜찮아? 자, 다시 해봐. 그러면 시작. 그렇지! 오케이. 그럼 앞으로 나가기 쉽지? 그러니까 이렇게 밀기가 쉽지, 응. 오른손이. 어. 이런 요로는 그, 그대로 그 다시 백스윙 봐봐 네가 얘를 자꾸 잡고, 잡고 있으면 잠깐만 얘 안으로 잡고 있으면 밀기가 어려울 거야 음. 근데 네가 이렇게 있으면 왼손 계속 나가면 밀기가 쉽지 어, 이해가?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오른손잡이 스윙이야 이게요? 어더 어? 가도 돼더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땅땅 그렇지 그 계속 가 계속 쭉쭉 밀어 밀어 밀어. 나이스. 진짜 좋아. 세게 쳐 봐. 틀려도 돼. 올렸어 응. 그렇지? 앞으로 땅. 아, 다시. 다시. 자, 이거 뒤에 이거 담으면 안 돼. 뒤에 담으면 안 돼. 너 일어나는 거야. 담으면. 응? 밑으로 아, 내려가. 희망.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그렇지. 그렇지. 땅. 그렇지? 계속 쭉 그렇지 나이스 연습 좀 해야 되겠다 연습해야 돼 이거는 응. 어, 왼쪽 거는 트랜지션 오른쪽 거는 그냥 갖고 올라가는 거 보이지? 응 여기서 오른쪽 거는 이렇게 퍼 올려지는 거 이렇게 펴 올려지는 거 왼쪽 거는 치고 나서 이렇게 밀고 있는 거 보이지? 응이 차이점 네개칠 건데 천천히 빨리 천천히 빨리 빨리 하는 건 틀려도 돼 천천히 하는 거는 맞아야 되고 자여기서 앉아봐. 더. 그렇지. 엉덩이 더 뒤로 빼. 응. 그렇지. 그렇지. 엉덩이 더 뒤로 빼봐. 그대로 있어. 자여기 앞에 힘이 들어가 있지. 응. 여기서 그대로 있어. 얘더 뒤로 빼봐. 응. 그렇지. 이렇게 하면 뒤로 더 힘을 줄 수가 있어. 팔더 뒤로 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땅. 응.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빠르게. 아이, 떨리지 않나? 음, 왜? 음.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검지 풀지 마. 천천히. 음. 음, 그렇지. 응 음, 이거 풀린 거 밑으로 내려간 거야. 뒤딱 맞으면. 손. 옆으로 갔던가 밑으로 내려갔던가 둘중 하나야. 그렇지. 다리 더, 더 뒤로. 아까가 훨씬 좋았어 그렇지 손은 공쪽으로 공쪽으로 땅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다이렉트로 치는 거야 그게 다이렉트야 마지막 빠르게 너무 잘하고 있어 아 이거 연습하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자힘 아니야 다시 그립 힘꽉줘 그러니까 밑으로 누르고 있어 그렇지 엄지가 오른손 엄지가 특히 밑으로 그립 누르고 있어 그렇지 음. 아, 괜찮아 하나만 더 치자 좀 아쉽다 이 진짜 오만 가지 집에서 연습이 필요해요. 음. 그렇지 안 찍혔어 다시 계속 집에 가져요. 음.